와우 집에 찍어 먼저 밑으로 이렇게 뭐야 갑자기, 어, 갑자기 브이로그 찍는 거야? 네 갑자기 브이로그 아 내가 또 요즘 아하는 디노랑 브이로그 찍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구만 지금 저희는 어.. 방금 근데 어?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이제 그걸 하고 왔잖아 사정도 찍으라고. 갔죠 근데 왜 항상 망사이어 달라고 하는 거야? 아 진짜 궁금했어 없는 말 지원해줘 <웃음> 주시니까 저도 입는 거고요. <웃음> 네. 저는 그만 입자고 말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네. 너 이거 왜 이렇게 들고 해? 밑으로 내면 각도안 나와. 이 정도? 야, 이 각도로 하는 거야 그냥. 아 그래요? 응. 오케이, 오케이. 원래 브이로그를하는건 편하게 하는 거거든. 어. 아 근데 어. 사실 어. 이번에 월드가 그렇게 막 어. 브이로그 찍고 있어? 엄청? 네. 그러세요. 어. 엄청 이렇게 한만큼은 네. 아니잖아요. 뭐가요? 무에좀 더. 체력, 체력, 내 힘드니? 디노는 그냥 나, 아, 그냥 아, 가. 아니, 아, 아니, 살짝 안 저거를, 저걸 살짝 돌려볼까 그냥 갔다 올게. 어, 잘 가. 운까한번 거야? 어. 나랑 같이 가. 아, 어디 가는데? 나랑 가. 같이 가. 그자 그래, 그래. 잘 가. <목소리> 안녕. 오케이. 방그 사이에도 운동을 하러 가는 세븐틴은 이렇게 자기 관리 철저한데. 이놈씨 what's in m in bag? Oh, w in b a 해보겠습니다. 네. 자 가방 안에 있는 아이템을 좀 소개해 주세요. 자, 첫 번째는 <웃음> 어. 정말 제가 늘늘 네. 소중하게 가지고 다니는 거. 네. 가방을 바꿀 때마다 진짜 거짓안 하고 <웃음> 명이 정말 어, 행운 저는 요즘 간소하게 갖고 다녀요. 사람 마음이 비워내고 비워낼수록 사람을 더 채워지는 법이거든요. 네. 에어팟, 에어팟이랑 에어팟 유선을 어. 동시에 두고. 유선 어. 네. 왜 그... 비우면서 그걸 두개 들고 다니는 거야? 근데 얘는 진짜 독액격. 감사합니다. 감사. 네. 두개 어, 좀... 끼는 건 뭐야? 여기 한쪽 끼고 여기 한쪽 끼고. 이거 끼다가 한 5분 후에 이거 끼더라고. 이거 빼고. 이렇게까지. 아 좋네요. 이어폰까지. 너는 왜이렇게 웃어? 이렇게. 아니 너무 웃가지고나 이거 줘. 자 아, 이거, 이거 내가 내년 또 줄게. 나나내 어, 어, 방에다 방에 딱 전시해. 자또 그리고 엄박신 시간이 끈. 돌아왔어요. 오케이 오늘 도구. 이걸 어. 왜, 왜, 왜, <웃음> 왜 준비했냐? 왜 준비했냐? 짤분진이 월드로 오란다 강정을 왜 준비했냐? <웃음> 왜 준비했냐? 왜 준비했어요? 왜 준비했냐? 어. 왜냐면은 그 치울수할 때는 아, 그 카스테라. 그 네, 어. 아, 뭐. 카스 카스랑 테라 그왜 카스랑 테라였지? 네, 어, 와 진짜 아, 진짜 있다 지짜진 아, 카스테라를 했는데 오진다 월드로 아아아 <웃음> 오란다 <웃음> 네,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아. 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수제짜 이거.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가 진짜 진짜 진짜 진0 진짜 진짜 아짜 진짜 아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아이짜 진짜 아짜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웃음> <야, 웃음> 아, 장난이다, 아, 어. 장난. 네. 야 무슨 열량이. 이게 1 2 0 0칼로리에 엄청난 거야. 걷터다 <웃음> 들어가는 거지. <웃음> 눈이 이쁘네요, 영호 씨. 쌍꺼풀 없어, 쌍꺼풀 있어. 상가풀 <웃음> 없어, 쌍꺼풀 있어? 있어. 뭐가 더 좋아? 둘 다. 둘다 좋아해. 약간 이럴 때는 좀더 매력 있는 것 같고, 이럴 때는 나는 그게 더 매력 있는 것 같아. 이거? 어. 상가풀 있는 거? 뭔가 오, 이번 월드에는 있는 게, 어, 있는 게... 하드는? 이거. 어, 뭐야? 음... 방금 바람개비 우지항 아니었어? 아 근데 피아노 어 그거 아니야? 말했었는우 오늘 무지항. 우 우리 노래. 우리수어 우리, 있어, 우리 <웃음> 그냥, 그냥 이거밖에 몰라. <웃음> 네. <S> <S> 와, <S> 인서트. 아, <진짜> 맛있겠다. <웃음> 와, 우리 멤버들이 아이스크림에. 아이스크림에. 아버 아버지, 예. 아버 아버지, 아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 아버지, 아 아버지, 아 아버지, 아버지, <웃음> 아버지, 아버지, 오, 아, <웃음> 아, 아. 아, <웃음> 아. 아버지, 아버 아버지, 어? 버지아아 <웃음> 우리 쇼영이 진짜 엄마랑 또한박이에요 진짜. <웃음> 우리 엄마 나랑 똑같이 생겼습 멤버 들의 아이스크림에 너무 굉장히. 많아. 안녕하세요. 되기 많아. 약간 편빈 선배님 같지 않아, 오 아... 라임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만나제 <웃음> 오늘 브이로그를 처음 시작했는데 어 이게 매력 있어. 이게 혼자 그 약간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안녕하세요. 머리가 짧아서 머리를 안 하면 이렇게 고슴도치가 됩니다. 고슴도치.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붕뜰까 나는 항상 어릴 때부터 중학생 때 머리 짧게 자르고 그때부터 항상 부러웠던 게 있어. 반곱슬 또 봐요